교육장 수상자를 대표해서 이면우 교수님께서 수상 소감을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는니다 교수의 그 특성열 연령대를 높은 일을 했다에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수님 말씀해보면 30대 교수는 어려운 것만 골라 가르치고 40대 교수는 중요한 것만 뽑아 가르치고 50대 교수는 지가 아는 것만 가르치고 60대 교수가 되면 아무 건 생각나는 겁니다. 예, 가 이렇게 끝나니까는 그 소문을 봤는데 굉장히 소무스러운데 총장님, 무슨 자각이었는지알아이 아련한 세상을 보게 되었을 때 귀한 시간에 대한 뭐 개인 얘기를 하이 넣고 <웃음> 제가 교수 생활하는 사람을 좌절했던 얘기를 이렇게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제가 그 55세쯤 됐을 때가 그 정년퇴직 10개년 계획을 세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0년간 어, 이렇게 나이들하고 이상한 후집을 부리지 않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멋있게 물러나겠다 그런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 중에 일환으로 60세가 됐을 때가 제가 가르치던 전문광학을 전문국 후배 교수한테 깔끔하게 이야기하고 저는 교양과정 1, 학년생만 가르치겠다고 결심하고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웃음> 대학원생을 가르치다 교양 앞고 1, 학년을 가르치니까 뭐, 이것들 인간도 아니고 <웃음> <웃음> 뭐, 교수가 문제를 풍물이라고 해서 후회를 여러 번 했었는데 <웃음> 그, 학교 말을 그, 뭐, 교수 평가하다고 이번 학교 대학원전이 뭐냐 뭐 그런 걸 쓰는 단니생그래서 최차 잘한 얘기입니다. 뭐 괜찮은 얘기가 좀 섞여 있을 것 같다 그랬더니 그런 얘기는 좀 없고 이제 내가 선선한 경험을 했다. 뭐 그리고 선선한 학생들도 많이 들었는데 1학년 때 들었더라면 훨씬 더 좋을 뻔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 앞뒤니? 앞뒤는 내용은뭐 별게 없었다. 아, 뭐 자랑할 일이 많습니다. 뭐 서울 대학 사원에서는 뭐 자랑할만 것도 한 일인데 제실무실 출신 학생 11명이 이 친구가 88년부터 작년까지 세계학순대회에서 11개의 최소 수능 문장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니까 한 20년 동안에 1년에 1명씩 주는데 1 1명 받았으니까 프로야구 수고를 다시 많이 여보이 보할 그래서 이제 그 수상 생들그만 말을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분이 기대하는 분기는 역시 이 교수의 또 힘든 과가그다 그런 얘기를 듣고 싶은데 무엇을 때 얘기를 하 그러 분이, 분이 나서 어, 이1 1명 학생들의 특징이 뭔가 하는 거를 체계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분석을 했더니 어, 하나같이 한 명의 예외도 없이 모두 3학년 때부터 대학원 실험실에 인턴 대학원, 예비 대학원 같이 신부름도 하고 뭐나들어서 어, 설거지 같은 일도 하고 그러던 친구들이 예외없이 학습 체계 학습상을 받았더라. 그래서 이두 가지를 보니까 어, 교양과정부에서 같은 내용을 가르쳤더니 또 받아들이는 게 3, 4학년에서는 학점 쪽 관심이 많았었는데 1, 2학년 학생들을 가르쳤더니 생각하는 지혜를 얻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에 뭐, 서울과학과가 굉장히 그, 그, 뭐 전체는 아닙니다만 세계 랜킹도 아주 도약하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갈 길이 점점 더 험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이 난관을 어떻게 뚫고 지속적인 성장을 해서 국내의 모범을 보이느냐 그 저는 생각하기에 대학원 중심 대학일수록 전문가를 키우는 대학일수록 교양 과정에 이제까지 들이든 힘보다 조금 더 힘을 쏟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생각을 조금 더 연장을 해봤더니 어, 뭐 세계화, 세계화 합니다만 저희 코앞에 닥치는 것은 그 동북아 경제권역에서 그 주도적 역할을 해야 먹고 살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동북아 경제권역에 미래주역을 아, 아, 키우고 또그 교육혁신이 필요한데 뭐사교육이니 뭐니 1, 2년 안에 해결될 수는 음. 없는 문제니까 차라리 서울대학교가 시범을 보여서 전 세계에 아주 독특한 학문 분야를 창출해서 또 걸출한 명문대학반열에 오르는 길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 서울대학교가 주축이돼고 어, 초등학교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는 그, 시민 개양강좌 같은 로그램 신분증을 가지고 또 지도자 교육, 창의성 교육, 또기여하는 문화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오늘 저쪽에 충바받으 교수님들 주쪽으로좀 시작을 치면은 어, <웃음> 미국의 어, 세계 랭킹 10위권 안에 진입할 수 있다. 이제는 뭐 동창회 기금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정세로 봐서 이제까지 하던 방법들에는 약이 약간 난관에 부딪힌다고 본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런 걸 말씀을 드렸듯이 생각나는 것만 갖던 것 같습니다. <웃음> <웃음> 이제 더 이상 생각나는 게 없습니다. <웃음>